에 인테리어 필름 어, 77기 졸업 작품입니다 평택에서 어, 금천구 시흥까지 학원까지 그렇게 출퇴근하시면서 열심히 하셔가지고 참 에, 멋지게 자리 놓으셨습니다. 여기에 가운데 보면은. 저거가 있는데 가구 밑에 판은 원래 계통을 했고 나무 전체, 전체는 화이트 계통으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아트홀 쪽에는 플러그 계통을 해가지고 양쪽 몰딩은 화이트 계통 해가지고 잘려 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